안녕하세요. LHTV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려면 이런 집에서 살아보라로서 그동안은 제가 집이나 건축과 관련한 재테크와 부동산 정보 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집과 관련한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지요. 음식이나 운동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보조식품과 보약까지도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강을 위한 것으로 건축 특히 집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가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등 집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만이 아니라 뭐나이 자랑은 아니지만어 이때껏 아파트를 비롯한 이러저러한 집에서 살아오면서 더욱이 오랫동안 단독주택에 살면서 느끼는 것이기도 한데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힘이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는 편하고 살기 좋은 집인 것만큼 분명하죠 콤팩트한 공간 구성과 편리성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게 한 공간 안에 있고 공간끼리의 동선도 짧아서 걸어다닐 일도 없습니다 또 어딘가 고장이라도 나야지 망치질을 하든지 페인트칠이라도 할텐데 어찌나 잘도 지어놨는지 고치거나 특별히 수리할 필요도 없죠 혹간 어디 이상이 생겨도 웬만한 것은 관리실에서 다 처리해주고 수선충당금을 냈으니 직접 내 손으로 손볼 필요도 없습니다 또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것이 지겨워 좀 움직여보려 해도 몇발 자국만 옮기면 그만이고 할 일이 없어 청소를 하려 해도 청소기를 끌고 어슬렁어슬렁거려보면 청소도 금방 다 끝나버립니다. 뭐 마당을 다 쓰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주 높은 층에 살아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 한방울 찬바람 하나 맞지 않고도 지하주차장까지 오갈 수도 있고 어쩌다 아래층에 내려갈 일이 생겨도 버튼 하나만 누리면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나타나 순간적으로 원하는 곳까지 모셔다 주기도 하지요 절대 손수 내네 발로 멀리까지 걸어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졌다고 마당을 쓸 필요가 있기를 한가? 눈이 내렸다고 내집 앞을 치울 필요가 있기를 한가? 그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파트에 들어가면 손 하나 깎다 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고 편하기가 제대로 앞둔 말년 병정것 같습니다. <웃음> 오직 하는 일이란 소파에 누워서 손운동만 하면 되는거죠 TV 채널을 바꾸거나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겠다고 굳이 걸어다닐 필요도 없고 그저 리모턴 버튼을 까딱까딱 누르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전 하외마을과 병산서원 그리고 봉정사 등 우리나라 전통건축물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 주상님네들 대단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도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건축을 했는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하나의 건축물과 건물의 배치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연과의 조화와 주변 환경을 건축에 끌어들이는 지혜를 발휘하셨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당시에 뭐 건축설계나 건축환경 같은 것을 가르치는 공과대학도 없었을 테고 전기나 크레인 같은 장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곳에 그렇게 훌륭한 건축을 하셨는지 생각할수록 우리 주상님네들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뭐 건축쟁이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역시 지금은 못 속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건축을 돌아보는 내내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지역에 이런 건축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아무리 주변 환경과 자연이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외딴 곳에 집을 지어 살 생각을 했을까 뭐 생필품을 어떻게 조달했으며 자녀들의 양육이나 교육 교통문제 등은 어찌하며 살았을까 참 그런 훌륭한 건축물을 보며 염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뭐 보일러가 있기를 한가 냉장고가 있기를 한가 세탁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지나치게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함만을 추구하는 고정관념 탓인지 눈에 띄는 모든 것이 심란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편하기만 하고 할 일이 없으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죠. 그게 진정한 삶도 아니고 가치가 있는 삶도 아니며 인간이 추구하는 생활만은 아닐 것입니다. 편하고 편리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편하면 좋기는 하지만 반대급으로 돌아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건강에 좋지 않고 인간적이지 못한데 이런 면에서 아주 의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건축은 약간의 불편함 가운데 느껴지는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조상인네들이 편한 것을 몰라서 일부러 마당을 지나 사랑채로 건너가게 하고 마루를 건너 안방을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좋고 더 인간적인 것이죠 지나치게 더운 것보다는 약간은 춥고 지나치게 편리한 것보다는 손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리모컨 등으로 가만히 앉아서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몸을 움직이게 하고 손수 가꾸는 가운데 느끼는 즐거움에 더 만족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죠 크게 움직일 필요도 없고 더욱이 고치거나 직접 만들고 가꾸며 살아가기 보다는 콤팩트한 이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편안한 생활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대인의 취향에는 다른 어느 집보다도 이아파트란 집이 제격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산다는 것은 각자 취향이나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다 인간적이고 건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삶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살기 좋은 집이란 살기에 편한 것도 좋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며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환경에 맞추며 살아갈 수 밖에 없기도 하지요 직장과 가족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활을 거의 포기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주어진 환경이 그럴 수 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직장도 가족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 정말 중하고도 귀하죠. 특히 요즘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은 지극정성 하지겠습니까 그러니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먼저 아내의 성낙이 필수이고 특히 자녀에 대한 배려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아파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파트 단지 주위에 학원 등이 몰려 있어서 아이들 교육에는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직장이나 가족,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사실 어린 시절 추억에 살면서 강아지며 토끼, 병아리를 기르던 추억을 떠올리며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합니다. 마당에 있는 철봉과 옆길로 운동도 했고, 문만 열면 바로 골목이고 이웃집이며 온 동네가 다 놀이터였습니다. 방안에 틀어박혀 있을 공간도 없었고 테레비니 컴퓨터가 없으니 매일같이 친구들과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며 놀았죠. 그렇게 형제들이며 친구들과 어울려 뛰놀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대끼는 가운데 형제에도 생기고 협동심도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저절로 터득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때로는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기도 했고 텃밭에는 계절 따라 온갖 꽃을 기르기도 했으며 상치나 고추 등을 온 가족이 직접 가꾸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편리하고 편한 생활도 좋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손수 기르고 만들고 가꾸며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덩달아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었고 바로 이런 생활이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집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어울리며 사는 생활이 사람 맛을 느끼게 하고 가족들 모두의 건강에도 좋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도 형제에도 생겼으며 그런 추억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롭기만 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꽃 기르기나 텃밭 가꾸기 또는 강아지 같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다보면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날씨가 좋지 않아도 놈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더라도 먹이를 줘야 하고 돌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면 등달아서 몸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몸이 풀려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강도 좋아지는 것이죠. 특히 이런 집에서 진돗개 같은 애완견을 기르다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놈들이 어찌나 반갑다고 애교를 부리고 달려드는지 그냥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데리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도운지 뛰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는 것이죠 또 아침에도 먹이를 달라고 주제되는 바람에 늦잠을 잘 수도 없는데 사람의 천성은 원래 게으르고 나태한 것인지 시간 만나면 쉬고 싶고 쉬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지는데 도무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으름은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고 직장과 이러저러한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들은 인더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진돗개를 길러보면서 놈 때문에 아마 그런 습관이 바로 치유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꽃길이기나 텃밭 가꾸기 야완견 등 동물을 기르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기른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애착심 때문이기도 한데 모든 꽃이나 애완동물이 예쁘지만 특히 내가 내 가족들이 길러서 피어난 꽃, 내 집에서 자란 야채나 우리 애완견은 다른 어느 곳에 피어난 꽃이나 애완견보다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낮에 일을 하다가도 가끔 놈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생각이 나고 궁금한지 때로는 이러저러한 스트레스가 쌓여도 빨리 집에 가서 놈들을 볼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흐뭇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으로는 연못에 물고기를 그다 보면 더 절실하게 느끼는데 놈들이 유유히 유행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온갖 지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을 정도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알을 낳고 그 알을 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그런 장면을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만 해도 정말 행복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즐거움은 그야말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으로 그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이런 작은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집에서 사는 것인데 아무리 아파트라는 집이 좋다지만 그래도 한 번쯤 아니 남은 인생이 나마 바로 이런 집에서 이런 생활을 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각자마다 라이프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더 좋은 방법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